성 원소 수소, 산소, 탄소, 진수라고 그러잖아요 음. 그리고 단백질이, 저, 단백질에 단위체가 있는데 얘를 아미노산이라 불러요 음. 그러니까 얘가 단백질을 구성하는 거예요 이 아미노산이 네 음. 그리고 그 아미노산이 어떤생태되냐면 탄소를 중심으로 탄소를 이렇게 네개 뻗어 있고얘거 겉사슬이라고 그러고 그리고 그 겉사슬 그리고 수소 원자라고 그러고 그리고 아미노기랑그 뭐지? 이름 뭐지? 아카복실기응 이렇게 결합거든요 그러니까 아미노기가 뭐냐면 질소, 수소, 수소 카복실기는 질소, 산소, OH 산소 두개인가? 아 두개 뭐 두개도 왜 그쵸 두개도 5 마이너스니까 아 이수만이 왔으니까 와우 이게 결합하는 형태 이름인데 펩타이 두개 라베라 그래요 그러니까 뭐 부끄러지고 접히고 뭐 이렇게 꼬이고 해가지고 하는건데 펩타이단의 두개 라베 어떻게 되냐면 아미노산이 두개가 있다고 해볼게요 근데 아미노산에서 이, 에지투어가 날라가요. 물분자 네, 날라가요. 네. 그 때가, 그때 형태는 펩타이드 결합인데, 다이펩타이드는 두개 결합이고, 트리오펩타이드는 세 개, 트리오3이니까 트리오펩타이드는 세 개고, 네. 그네개 이상부터는 폴리펩타이드라고 그러는데, 얘가 이렇게 폴리펩타이드 결합하는 거예요. 계속 이렇게 물분자가 빠져나가면서, 오. 얘가 결합하면, 이렇게, 이런 형태로. 아미노산이 계속 붙는 거예요? 아미노 계속 붙으면서, 물분자 빠져 붙으면서 계속 이렇게 고 그래서 얘가, 근데 단백질의 형태가 단백질이 이진 거예요. 그래서 적혈구의 주성분이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 중에서 헤모글로빈거든요. 적혈구에서도 이런 구조로 찾아볼 수 있어요. 이런 그 아까 호르몬 성분하고 그런 걸로 사용해요. 네. 그런 걸로 그 뭐냐 생리적인 조절할 수 있고 화학 반응하면서 음. 그리고 에너지도 그탄산물처럼주 에너지원 아닌데 에너지원이에요. 근데 이 에너지를 얻을 때 산화하면서 에너지를 얻는데요.